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배운 레슨 A B C D E를 가지고요 테크닉 엑서사이즈 손가락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수업만으로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없어서요 선생님이 이제 보충교재를 낼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레슨 강의만 봐도 되지만요 될수 있으면 보충교재 열심히 해주세요 exercise number o 연습곡 첫 번째예요. 음. 높은 음자리워서 시작하고요. 미로 쓰이고 D C의 이웃음 C D C D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곡을 칠 때에는 손을 어 신경 써셔야 돼요. 손목이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치면서 흔들어도 안 돼요. 손 모양을 신경 쓰셔야 해요. 자, 선생님 손 모양 보세요. 플랫 평평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치셔야 해요. 자, 이제부터 테크닉곡을 연습할 때는요. 박자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박자기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나 아빠한테 꼭 여쭤보세요.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연습할 때는요. 8이 80에서 먼저 시작할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속도가 항상 같아야 해요 자, 박자기를 켜고 에 t u d e No.1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준비하시고. One, two, o n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손목에 한번 신경 쓰세요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흔들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은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100. 음, 1게에서줄 거예요. 20이나 올라간 거. Ready? One, two, three, go! 이튤드 넘버 2두 번째 연습곡입니다 1번이랑 비슷해요 속도는 먼저 80에서 시작할 거예요 80 ready 1, 2, 3, go One. 여여기쳐 쳐요. 그래이이부분잊이 마세요. 이렇게 세워서 치는 거아니고이 여기로 이렇게 쳐도 안 돼요. 어디로 치이부분이부분을 쓰셔야 해이 자, 이번에는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o 이 부분은 자, 이번에 튜드에서는요, C, D, E와 C, B, A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1, 2, 다음에 3가 나오기 때문에, 자, 헤드 포지션은 똑같고요. 항상 손목에 신경 쓰세요. 손목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속도 80에서 갈 겁니다. 80, 준비하시고, 레 e one, two, three, go. C, D, two. C back again. two. o n left hand. one, two. o n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 100에서 할 거예요. Ready? One, two, three, go! 자, 에투드 넘버 4. 똑같이 c D e right hand. 그 다음에 left hand는 CBA를 가지고 치는데요. 이번에는 E에서 내려오고 A에서 올라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템포는 80. 천천히 가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이번에는 조금 빠른 속도인 한둘에 대해서 치겠어요 Right hand first 오른손이 먼저입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하시고요. 오, 날이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너무 많이 좋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